멋진 벼슬머리를 하려고 벼슬미용실 앞에 줄서 있었어요. 어서오세요. 저도 멋진 빨간 벼슬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. 무드들 미용실에 서서 빨갛고 멋진 벼슬머리를 하느라 신이 나 있었어요. 멋진 벼슬 헤어스타일을 받고 나온 닭들은 하나같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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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표슬? 네, 검정표슬이요. 어머, 잘못 말한 거 아니야? 요즘 내가 검정표슬을 한다고 그래. 빨간표슬이겠지. 아니요, 검정표슬 맞는데요. 미용실에 있는 다른 닭들은 수근수근거렸어요. 수근수근, 수근수근. 어머, 세상에나. 검정 벼슬을 하겠대. 그러게. 촌스럽게. 요즘 누가 검정 벼슬을 한대. 신기한 닭이네 정말. 하지만 그 핑크닭은 다른 닭들이 수근거리는 말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어요. 검정 벼슬 헤어스타일을 한 핑크닭은 아주 만족해하며 그 미용실을 나와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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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때 그 핑크 닭이 말했어요. 그리고 온몸을 검정색으로 염색해주세요. 다들 또 깜짝 놀랐죠? 뭐? 온몸을 검정색으로?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래? 다들 놀라서 수근수근거렸어요.